모르겠어요 내꺼 아이디 가지고 1등 많이 했나봐 가자 내꺼 가지고 1등 많이 했나봐 내꺼 1등 딱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소울 뭐 혼자 할 때는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아까 걔 잡았지? 아 길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길을 어디로 가야됐지 위로 올라가야되겠지? 음, 달리자 가자 가자 이거 위쪽 아니었던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집 안에 템이 어디어 아, 그냥 가. 템? 집집 안에 템 아, 들켰다. 음, 들켰네. 오니? 아, 너가 본 거구나. 뭐한테 들켰나 했더니 어 지붕에 올라간 안에 템 먹었는데 벌레 잔뜩 있어가지고 먹었잖아요 여기 아닌가 아이 밑으로는 안 내려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그래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그냥 위로 달렸구나 계게 뭔가 어디 뭐가 있나요? 아 미친 뭐야 저 지네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뭐야? 왔어왔어왔어 야, 버려, 버려. 저거 꼭 먹어야 돼? 아니지, 아니지? 저거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어, 씨. 저거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저기서? 좀 풀려봐 좀 둘러보고 내려가게 저 꼈다 꼈다 저분 꼈다 조그만한 애 돌아오나? 돌아오네 긴장 푸시게나 조그만한 친구 저쪽에 일단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넌 내가 뒤 돌아가니? 저는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서 <웃음> 걸음걸음이 영 깨림직한데? 신발이 신기하게 생겼나 생긴... 지금 저 신발로 여기를 또 있나? 두 명이야 두명 끝? 아한명더 있네 한명더 있네 아저 친구가 아까 그 친구가 여기 있는 친구였구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너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오는 거야? 쟤는 어그로 풀렸고 어? 아! 오는 거! 오는 층이었어! 오는 층이었어! 오는 층이었어!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돌아가돌아가 오그룹, 프라이드, 돌아가아오그로프그룹오그로그룹돌아가돌아가돌아가여돌 오나? 오돌오는거돌돌 오나? 가만히 있으 괜찮겠지? 뭐 뭐야, 뭐야? 누구한테 느꼈어, 또? 뭐. 뭐, 쟨 경계를 풀겠는데? 어디서 본 거야? 아! 넌 뭐냐? 안에 또 하나, 여기 돌아다니기도. 내가 졸로 간 거야? 지붕 위에 잔챙이들은 모두 없애겠어. 뭐가 본 거야? 뭐가 본 거야? 아, 아 깜짝 놀랐다. 죽어라. 죽겠다. 끝났지? 후, 잘 자칭이 저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자꾸 걸리냐? 밑에 있는 놈이냐? 누구야? 누구야? 아래에 있는 애들인가 본데? 집 아래. 아, 저놈이구만. 잠깐만, 집 아래, 제 하나. 아까 스님 두명돌아댕기는것 같던데? 천천히 하나씩 해볼까? 아, 걸렸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라고. 너 올라올 수 있잖아. 인자냐? 스님, 스님이 안 보이는데? 또 스님들 다 어디갔어? 아 본거 같았는데 돈 얻었다 돈아 진짜 아까 으이... 저게 뭐냐구요 저게 뭐예요 아으 아으, 저거. 나세 명. 저 지네부터 처리해야겠지? 아야 나와라. 아, 한 명씩 붙어라. <웃음>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기. <웃음> 한 대씩 때리는 게 이득이라고 들어와 지네 지네 시끼 징그럽게 생겼는데. 으 음. 어우 미친... 개 쎈... <웃음> 어얘내 생각한 것보다 센데... 어... 나얘 반격 패턴 모르겠어... 반갑다! 오호! 오호, 조정하는 거 없어. 오호! 내가 <웃음> 공격하고 나서? 아! 쟤는 어떻게, 어떻게 막아야 돼? 패링 어떻게 하지 하나, 둘, 셋 하고 안 하고. 오. 오, 씨, 야, 센데? 오, 씨. 야, 이거 맞다, 이거. 싸우면 안 돼? 오, 오, 오, 오, 오. 오, 잘못했어요. 그네 주제 개쓰네. 오! 아. 피읍 하는 거 봐! 아니! 아, 저거 피읍이잖아! 미쳤나봐. 아. 써봐, 써봐. 잡아야 돼, 저거. 저거만 걸리지 말자. 피읍, 피읍 하는 거. 그거만 안 걸리면 돼. 것마 하는 거만 안 걸리면 돼. 지라배호. 질병의 전조이며 병이 중해질수록 커진다. 이게 뭐야? 방다본거 방 맞지? 잠깐만. 오어오오어어어어어어한 아! 어! 뭐 마리 더튀어나왔어 어! 깜짝 놀어라어난어어어 <웃음> 아. 어어어어어아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 불사 한번 갔다 갈까? 불사 배기를 얻어야지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이 예. 지금부터 시작이구만. 밑에 갔다왔으니까 이제 위에 어 여기 덩치 큰놈 하나 있지 않았어 원래? 아닌가? 어 여깄네 오씨 어, 여기가 다가.. 이쪽이 난것 같은데 어 뭐야 나무판자 든놈 덩치 큰 애도 저기 있네? 여디까지 오나 보자 <웃음> 오로지 나는 천천히 간다 뒤돌아가시오 너부터 없앤다 뭐야 뭐야 어디서 던지는겨? 일단 돌아가볼까? 어디서 아, 여기 한명더 있었네? <웃음> 저한 명은 날 보고 있고 아저씨, 아주 솜씨가 좋구만. 뭐야? 또 누가 지켜봐? 또 누가 지켜보는 놈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저씨 왜 거기 썼어 아, 아저씨 아 내려와 아저씨 내려오세요 아아 아, 아저씨 때문에 한대 맞았잖아요 강관에서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인사해서 피차니까 한 번쯤은 뭐 거 여기 템 있을지도 몰라요. 아, 아저씨가 계셨네요. 아, 템 있는 게 아니라 아저씨가 계셨네요. 오십니까? <웃음> 들어오세요. 아 아저씨 아파. 한대 맞았다. 피한다고 피했는데 한대 맞았다. 아이템이 어디 있어? 지금 저기 보이는 거 아저씨 혼자지. 돌파해 되겠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았네. 앞쪽으로 가면 안 맞을 줄 알았네. 어, 여기있다 사탕. 없죠? 이 다음에. 에이씨. 아깝이라. 올라가는 데가 없군요. 어, 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어, 깜짝 놀랐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요 오오 오, 진짜 놀랬어 아, 모퉁이를 도는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놀라지 잡을 수 있는 아저씨 어디갔어? 어디계세요? <웃음>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아니, 저 사람은. 큰일 났다. <웃음> 아, 아, 저 사람 싫은데. 여기, 뭐, 여기는 왜 지붕을 못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어? 이 위엔 뭐지? 올라가서 보면 뭐가 보여? 음... 없는 게좀 아쉽네.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목소리> 저분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거죠? <웃음> 뒤돌아 있는 거 아니지? 움직이지도 않으시지요. 게안 보이는데 아두 명이네 아 어쩐지 X자 모양이더라 아 진짜 두 명이네 진짜 아 여기는 아못 갔는데 절로 가는 순간 바로 들키고 절로 가도 안 되고 위는 못 올라가고 난1대일이 좋은데. 가자, 정면돌파지 마. 뭐. 어? 어? 큰일 났다. 으아, 아저씨! <웃음> 나저 아저씨 무서워. 진짜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오나 오나 이리 오나 안 오네. 오, 오 움직인다. 움직였다. 아, 두 명. 아, 세 명이야. 세 <웃음> 명이었네. 아 알았네 알았어 음, 세명이구나 어 보였어? 아씨 안들킨 줄 알았는데 에이씨 두명이 봤어 큰일났네 한 명만, 세명다 봤는데? <웃음> 야, 세 명은 오바야, 솔직히 말하면. 야, 세 명은 솔직히 오바지. 아, 세 명은 좀 오바지. 두 명인데? 예를 들서왜 스님 소리가 들리냐? 온다 온다.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야. 야야야 야. 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아잠시아 <웃음> 깜짝 놀래라. 한명씩와한 명씩. 와, 한 명씩. 뭐냐? 아, 파시. 제못 돌아가게, 못 돌아가게, 못 돌아가게. 한명 처치 쟤 어떻게 올라와 저기서 못 올라오죠 저기서 어떻게 올라와 쟤 어떻게 된거죠? 오이. <웃음> 쟤, 쟤, 쟤 안올라오는데? <웃음> 와 한명 처치 한명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한명 처치했네요. 굳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귀찮은데. 볼까? 지금 어그로 풀렸거든요? 오나? 아닌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웃음>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아, 여러분, 한명 처치했어요. 와, 대박. 이런 식으로 처치할 수도 있구나. 와, 이제 한명 인찰 가능하다. 이거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수. 이쪽인가 본데 야한명 떨구니까 이걸 두 명을 이렇게 처치하네 아무없지 왠지 저 안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은데 여기 뭐 아이템 있는 거 아니고? 있는 거같고요 일단 저기부터 가볼까요? 불쌍히 이 안에 있나? 옆에 확인 잘하고 저..기.. 뭐지? 벌레 나오는 저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씨 깜짝 놀라 저불상 수상합니다. 저 벌레 나와, 저거. 저것도, 저것도, 저것도 나온다, 또. 저, 또, 진대자식 나오지, 저것도. 몇, 뭐야, 몇, 몇, 몇 명이야? 이게 다가 잠깐만, 새! 어, 찾았다 찾았다 일단 찾았어 괜찮아요 스님 부활해도 돼 여기까지 왔잖아 어 설마 열면 <웃음> 야 잠깐만 아 저거 열면 <웃음> 아 잠깐만 나 화장실 한번 갔다올게요 아 저거 열면 통통한 거 아니야 스님은 별로 이렇게 아 명조 확률 5% 보이세요 여기? <웃음> 난 잃을 게 없어 진짜 잃을 게 없다 이게 뭐야 이게 명조가 5%밖에 안돼 스킬 음... 뭐 올릴 건 되게 많은데 뭐부터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네 추격 빼기 갈고리 공격 갈고리 일문자는 나오면 쓰긴 하는데, 안 나오면 안 쓰고, 잘 모르겠네요. 음. 아시나 신문자. 이거는 카타시로를 소비에 사용한다고 써져있네. 먼저 올리는 게 좋은 거가 지금은 그냥 기척 죽이기. 닌자의 눈. 소리 죽이기. 무너진 배우돌. 기아 뒤로 넘어가서 찌르는 거구나. 대닌자 찌르기. 인자의 눈을 배우자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걸 배울 수 있, 있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하고, 아니, 어? 이거 먼저 배우고, 어, 레벨 3 올려야 되네. 하나만 더 올리고 배울까?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 여기 좀 둘러봅시다. 저 친구들 몸, 뭐... 아유, 런적이야 아이, 미친, 아이씨, 잠깐만. 여긴 어디지? 아, 쟤네 꼭 잡아야 돼? 저, 지네들? 저기서 여기 있는 게 아니네. 근데 템은 그렇다 치는데 아 뭐야 가, 자고 있네? 아니 뭐지네가 자고 있어 앞에서 아 뒤로가서 찌르기가 가능하다고? 알았어 니꺼 네안 건들게 아 미안해 니꺼 네안 건들게 미안 나와버렸어 그리고 쟤 다시 잠면 안잡니까? 쟤 <웃음> 다시 안잡니까? 아, 저거 그냥 버립시다 <웃음> 저거 그냥 버릴게요 위엔 뭐지? 뭐가 있진 않네. 어? 아, 아, 잘못 눌렀어. 아, 다시. 아, 다시 하게 하면, 이거 다시 하면은 제 자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 자네, 자네. 조사한다. 뭐 나옵니까? 혹시? 왜? 뭔데? 뭔데? 왜 무슨 일이야? 뭐 이야긴데? 뭐야? 여기는 어디야? s o r g 1 son, b 설마... 평풍 안 붙잡아도... 병풍 안에 붙잡아도 원숭이는 방울려도 도망치지 않는다. 이것을 울리면 환랑에 있는 여우... 원숭이들도 늑... 원숭이들도 늑대도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뭐,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오는 원숭이, 듣는 원숭이. 이거 종을 사용해야 돼요? 뭐지 뭔가 인지는 되는데 어 뭐야 쟤 미안. 아, 나 쫓아다니는 거 하나 있어. 너, 너. 내 뒤에 자꾸 쫓아오는 거 알아. 어디있어 너. <웃음> 너.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거 보이는데 너한 마리 어딨어 너 너너 <웃음> 너 나랑 순박你질 하는거야 이거 어허 이 형이 좋다고 그렇게 따라오면 안돼 아닌 것 같고 없앴는데 가만히 있는 것 보면 알고 잘못. 오 하나 저기 잠깐만 저기 원수이가 있고 제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아이 쫓아다니는 놈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오호. <웃음> 오호, 이걸 자꾸 쫓아와.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야. 나와, 나와, 나와 이 자식. 잡는데 발바닥이 보이는데? 또 있다 음,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딨어! 나오라고! 어딨냐고! 나와! 요 밑에 있는데 얘 어떻게 죽이지? 어. 하나는 내가 어그로 꿀에 나와. 나와. 어, 있다. 오, 어, 오, 어, 미친, 뭐야.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잠깐만. 오, 어, 뭐가 이렇게 많어. 오, 미친, 뭐가 이렇게 많어. 야, 갑자기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 야, 잠깐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뭐야? 점프력이 어마무시한데 아 아! 미친 개 많아. 죄송해요. 죄송, 너무 많아. 어디로 오냐? 아아아! 아, 아, 아. 다 다! 더, 저, 저리, 저리 꺼져! 저리 꺼져! 아. 아 살아봐.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너네 끌고 댕긴다 그냥. 한 마리 어디 있을까? 너네 끌고 댕길게. 아하 여기 세 마리 더 추가요. 아, 단체 손님들 안 봤는데, 이거... 아, 이거 참... 인기가 많아서 탈이네. 인기가 많아서 탈이야. 한 바퀴 돌다 보면 어그로 풀리겠지. 오우, 쫓아오는 거 봐! 이 안에 뭐야? 피 좀.. 아 이거 읽고 있는 동안에도 때리겠지? 잠깐만. 아! <웃음> 야.. 아 뒤통수 치기 실패 아 뒤통수 치기 실패 아..아 아, 실패 어, 여긴 못 올라와? 올라오네? 야 여기 휘두르면 그냥 다쳐봤겠다야 들어와 여기 히드로면 다쳐받게 생겼네 여기. 들어와 들어와. 어 개꿀 자리 찾았다. 위, 아래는 나라. 바닥이 안 보인다. 위는 어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래는 나라. 보는 원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잠깐만. 바닥이 안 보인다 아래는. 아까 여기도 뭐 있었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어단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듣는 원숭이한테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보이지 않는다 저쪽인데? 아 내가 지금 잠깐만 보. 내가 지금 뭘 수소대로 잡은 거야? 말하는 원숭이를 안 잡은 건가? 아까 저 위에 있던 애 하나 잡고, 이 위에 있던 애를 하나 잡은 것 같아. 보이지 않, 보늘 원숭이를 잡았어. 보이지 않는 애를 잡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애를 내가 똑같이 잡았단 말이야? 근데 쟤, 저 원숭이 뭐지? 듣는 원숭인가? 근데 보였으니까 말하는 원숭이, 아니야. 어, 종을 친다. 아, 쟤 듣는 원숭인갑다. 아, 얘가 듣는 원숭이. 아까 내가 주인 게, 보는 원숭이고, 듣는 원숭이 말하는 원숭이를 찾아야 되네. 말하는 원숭이. 어디 위에 있을까? 이것도 뭔가, 노래 왜 이렇게 긴박해? 무섭게. 언제 노래 왜 이렇게 긴박해? 눈 보인다. 아까 내가 저쪽에서 왔지? 한 마리가 관건인데, 어, 여긴 좀 느낌이 다른데? 다 지붕에만 있는게 아닌건가? 소리는 안들리는데 지금 내가 보이는대로 닥친대로 잡아서 뭘 잡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여기.. 어딨니? 이위 이.. 여기 처리하고 저쪽에 처리하고 아! 쟤 여기서부터 따라.. 어디서부터 있던 애지? 어디서부터 따라왔지 저 원숭이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죽인 원숭이는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를 모르겠네? 지금 길을 잃은 거잖아, 지금. <웃음> 지금 길을 잃었어. 원숭아. 원숭아. 여기 있는 애 잡고. 아래가 안 보인다? 응?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클릭도 안 되는데. 아까는 못 봤는데 누구세요? 소나타모, <목소리> この言路に迷い込まれましたか、そして使命を持ち。 처음 에 달려 나가 느라고 이아 우씨 못봤 나？어, 아. 초록색 듣는 원숭이, 미 진조 히도 듣는 원숭이, 초록색 잡았 어, 보라색 잡았 어, 진조 나라 히도, 달달메모 미미 모. 히토 미래바오, 사와니시테, 사루타치와 미나, 미에테시마이마스, 아루이와 히토 날 쫓아오던 애가 보라색 맞지? 얘 잡고, 얘를 못 잡았는데? 얘 잡았어. 이 뭐야? 아니야! 뭐야, 이 자식 어딨어? 아니, 초록색이 잡은 애는 알겠거든? 주황색을 잡았는지, 보라색을 잡았는지 모르겠어. 중여한 거, <목소리> 보이는 대로 그냥 죽여가지고. 미루자르 데스, 메나요진나라히독옥나사르토이 소리를 잘 들어봐. 어디서 원숭이 소리가 날 거야. 아니, 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망,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간다며. 그럼 내가 찾아야 하는 거고. 날 쫓아오도 원숭이는 내 뒤에 숨어서 그런 건가? 어, 내가 쳐다볼 때 멈췄으니까 걔가 겁이 많은 원숭인갑다. 그리 내가 잡다한 애들 죽였어. 원숭이가 소란을 일으킨다 했지. 그럼 내가 그 원숭이를 아직 못 잡은 거 아니야. 그 소란을 일으키는 원숭이를. 아니야? 내가 지금 잡은 애가 그둘 아닌가요? <웃음> 아닌가? 아니 도망을 가는..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가 도망을 가면 나는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아 다시 잡고 싶으면 아까 그 종을 울려야 되는 거지? 아니요. 3마리 안 잡았어요. 지금 딱두마리 잡았어. 쫄자들만 열심히 잡고 다닐거면 기척죽이기로 다녀야되나? 들린다! 원숭이 소리 들린다! 모르니까 어딨어 이 자식 어딨어 어디서 낑낑대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이 주변인데? 어딨어? 어디서? 어딨는거야? 이 주변인데? 이 집안인가? 안에 못들어가잖아 어 어디지? 이 안에 못들어가는데 이 지붕 이 지붕이 어딘가에 있어 이 자식 어딨어 어딨어 모양이 생겼어. 저장이 중간 저장 표시인가? <웃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건 확실한데. 갔나 했네. 도, 용서해 그아지나다보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늘 감을 할 어, 거니. 어떻게 됐는데? 어이? 나, 나 아직 거기 있는 거, 거기 길 맞아 군데? 나 아직 그 위에, 너도 다못 먹었는데. 적 인사란 적을 꼭두각시로 조종하는 인사린주. 뭐야 이게? 저걸 써서 죽여야 된다 이건가? 수 있는 거 올리고 닌자의 눈 이거 이거 배우랬지 나 이거 배우고 어 잠깐만 또 배울 거 있나? 다 쓰자. 이거 말하는 건가? 공중방어 얘기하는게 이거 말하시는거죠? 좋아요 하나맞아 배웁시다됐어 지금 너무 됐고 아까 거기 다시 갔다가 여기 다시 와도 돼? 나 거기 불쌍 위에 있는 아이템 안 먹었는데? 불쌍 위에 있는 템 먹으려다가 뭐 아래 보이길래 그래요? 何ゆえ舞いられたのですか無けぬ刀とご存知かあ、あ、抜けぬとは抜いて返ったものが織らぬということ。 죽는다 소리 가魂へ晒れるのですか달 뽑아지 뽑는다 。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わかりました。 <목소리> <목소리> 아저 검을 이렇게 빼야되는거 그저 여자는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을 저렇게 계속 봤다는거야? 세상에 둘아는또저 <웃음> 남자를 묻어줘야겠네. 저기서 시체 처리를 계속한 거야. 주인공은 다르지, 용인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서 죽지 않는다. 류인의 널어이와... 휴식이 불쌍해... もらい受けたパダスパダスあなたは竜院の巫女に使えるお方なのですねお。何故不切りを求めるのですか戦況に竜の涙を手に入れ節立ちを果たすためになるほ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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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偽りの流印を持つものです巫女たちとはまたへに育てたのは私だけ他の皆はここに眠っていますそうか不死を立つことが正しいのかはわかりませんなれど流印が人の生き方を歪めるそれを憎むのは 내가 똑같 미코의 시노비를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부릅시 고맙습니다 어때요? 넌포호은어 쌀받았네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니 기운이 날 것이다 이건... 고코가 어, 이거는 쌀고나중에 필요한 건가나가가 나가고, 나가고, 니나가 니가 나가나니 아 휴식할 필요 없지, 참. 어, 아니 휴식한 번 할까? 어, 아까 거기 잠깐 가자. 아까 거기가 어딜까? 아 여기다 본당. 응? 이 먹죠. 어, 됐다. 우유네, 물방 얻었다. 아이고! 먹었으니까 됐어 벌레 씻기는 왜 나오는 거야 계속 그리고 다시 뷰시 불상 뒤에? 불상 뒤에 뭐가 있어 아여기됐구나 오래라, 아 깜짝 놀래라아 깜짝 놀래라아 깜짝 놀래라불사백기 써볼까? 어한 방에 안 죽잖아. 아, 뭐야? 누가 한 방에 죽는댔어? 나와 인사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했어야 되나? 느낌이 좋네, 이 친구. 아주 빠른데. 이 친구. 아주 느낌이 좋은 친구고, 막. 아니, 이렇게 하면 은안 돼. 저 친구가 나와야 그게 걸려. 안 된다니까! 안된다니까, 그냥 죽여버렸어. 안 죽지, 어차피 살아나지. 아, 인사를 두번할수 있어. 아, 아 연습 좀 해보자 연습 한번더 아하 두번 인사를 하고나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에? 왜? 왜? 더 잡기 쉬운 애가 있나? 나머지 벌레가 있어가지고 저쪽엔 벌레 있어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알았어 뭐냐? 아, 벌레 계속 나오지. 잠깐만, 굳이 싸울 필요 없어. 굳이... 아까 고기가 어디지? 근데? 여기다 본다 안쪽 아아 돈 모으기로 했었지 참 얼마였냐? 1,600원이었냐? 1,600원인가 그랬는데? 아 그래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 여기 혹시. 저기 왠지 마, 마지막에 가야 될것 같아. 주변 한번 돌아봐야겠다. 그렇 아이템 주고 왠지 저 물줄기 수상합니다. 저 마지막에 가야 될것 같아. 지 여기? 아까 그 본당에서 이로 오는 쪽인 건가? 맞네. 맞네 아까 거기네. 그럼 이제 갈 곳은 저기뿐이구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 다 봐야지. 이쪽도 한번 보고 안 바뀌죠 돌 뒤에도 없나? 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면 되겠네요 건물 뒤 봤거든요 뒤 봐서 방금 아이템 먹었거든요 다시 보여줘요 안구환야 먹었거든요. 다다 먹었거든요, 다. 아, 다 참. 여기 비단잉어가 어딨어요 여기는 잉어는 없는데. 물고기는 보이는 대로 다 잡았어요, 저는. 뭐야 소나타, 나 Nazemodoreta. Azashin Yogi Dagosipjantan. 돌아가라 뭐그 끝이야? 소나타. 뭐야 끝이야? 여기 아니네 여기는 오는 곳이 아닌가보네 아 여기까지 여기로 통하는 데였구나 아이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천천히. 보자. 어? 저기 또뭐 있다. 아이템 발견. 어? 지정보살 케이드 여긴 없나? 아 여기 열면은 그그 그 친구들 드글 드글한데 어 없네. 아안 열려고 했는데 아. 어? 못뭐 들어오는 거야 설마? 에 설마 그럴리 없지 들어오겠지 설마 안 들어올 리가 없지 어, 나가야 되는데 설마 여기서 공격이 되나? 안돼 나가는 건 맞는데? <웃음> 저 잭스 친구들. 아까 올라오는 길이? 다 돌았어. 길이 아니지, 참. 아, 제 잭스 친구들. 아, 아, 맞다. 뒷길 하나 있다. 가는 거지, 어디까지 오십니까? 당신들 어디까지 오세요? 여기 못 들어오지, 못 들어오지, 메롱메롱, 못 들어오지. 일로 와, 어어, 어, 어, 뭐야? 아까 공격 안맞았잖아 아, 뭐야 야, 치사하게 그렇게 공격할거면 가까이 와 인마 한번 더 오라 싸우는 거개 오빠야. 아씨, 돌아가 돌아가. 에이씨, 저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스님도 있어. 아 잠깐 기다려봐. 아저 세카볼까 일로 가면 되잖아. 굳이 저리로 갈 필요가 없었네. 왔네. 아 이로 가면 됐는데 오십니까? 올라오시나요? 왔으면 뒤돌아 가겠지? 그럴 수도 있지.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어디까지 오시는 겁니까? 백팔백 뭐 계단. <놀람> 저시 길이 여기가 아닌가? 땅이 있는건가? 벽만 있는건가? 아. 어디로 가야하는거지? 여기는 뭐지? 여기는 아이템이구만 거긴 어디지? 반대쪽으로 가야 되나? 아, 이쪽 맞나? 여기나 거기나 이야! 아 됐다 아 뭐야 저 불쌍 저 앞에 몬스터도 있는데 움직이는 놈 맞지 너 안에서 막 튀어나오지 너 아닌가? 이거 물 들어가면 괜찮을까 어우 꺼졌네 어 이제 좀 밝다 어 바뀌네 어 아까 그 반대편으로도 갈수 있는 거 맞죠 근데 아까 그 반대편 길도 하나 있던데 비, 길이 아닌가 이런 다 가보는 게 좋아. 여기는 몬스터가 없으니까. 아, 근데 저 반대쪽 생각보다 어두컴컴해서 무섭던데. 아, 뭐야! 아까 어떤 길이잖아! 아, 뭐야! 아, 뭐, 아까 들어온 길이잖아! 아이씨. 이거 아니었네. 이쪽이 맞는 길이었어. 바퀴다. 아 무서웠다. 어 아이템 먹고 하냐 아 뭐야 으독독 뭐지? 아무도 없죠? 선봉사 권법천서 아 이게 뭐야? 수지품에 있는 건가? 어떻게 배웠지? 이런 거 여러 번 봤지 않았나? 기침소리 개 많네. <웃음> 기침소리 개 많네. 진짜. 아. 이거 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배우더라? 이거 불 거기로 돌아가야 돼 이거 뭐야 어디? 뭐야 이거 끝이야? 길 없어? 이거 끝이네 올라갈 수 있는데도 내려가는데도 없고 아, 저희가 아까 거기구나 오, 깜짝 놀래라. 맞다. 아, 아까 고기네.